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태껏 한번도 해보지 않은 특별 부흥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어, 내용이 길어서 큰 화면으로 찍어서 다시 작게 하기 때문에 글씨가 약간 나중에 에, 희미하게 나올지 몰라요 어, 오늘은 그 다니엘 성경을 제가 어,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이 다니엘 성경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지도도 보여드리고 그 현재 그이 다니엘이 살았던 다니엘이 겪었던 그 시대의 지도도 보며. 또 이제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특별한 오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그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권시대가 들어서면서 사울왕 뭐초대왕 세웠는데 크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 그럭저럭 지냈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잘 했잖아요 하지만 왕권 시대가 계속 연결되면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하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런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유다의 여호야김이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에, 이스라엘이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시절에는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보는 나라였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 왕들이 악행을 행하면서 악행을 행하면서 어그 모든 그, 에, 왕이 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그 악한 짓을 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면, 에, 나라가 망함과 동시에 그 왕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이 그만침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왕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도 제사 드릴 때에 솔개의 각을 뜨지 않고 통째로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험향할 때에 그 갈빗듯 사이로 불이 못 지나가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너의 자손이 에그베트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리라 그 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밑에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에헴하고 조상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할 때에 결국은 일본에 들어가서 36년간 고생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증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저의 잘못을 속함을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금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너무너무 하늘 앞에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예,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흥망은 그 나라 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왕이 들어면 국민이 그만큼 부강해지고 복을 받는 거죠 왕에 대한 재와 복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투표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지 3년이 되는 해에 이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쭉 내려가다가 결국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들어섰을 때에 그 모든 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침공을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같은 실정이에요. 침공을 받을 때 어느 나라에 침공을 받느냐 하면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 이 바벨로니아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들어본 나라 이름 같지 않아요. 네. 이 바벨론이야라는 나라는 제가 아브라함이 말했던 갈대와 우루 네. 조금 단에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 갈대와 우루에 있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랍니다.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루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해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했지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장사를 할 정도로 우상이 심하고 미신이 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겠어요? 이 바벨론이야라는 국가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문화가 꼽히고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이면서 이 바벨로니아가 결국은 이 세력이 평창되면서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아브라함이 고향 떠났던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서 너부겐네살 너브게, 너부겐네살 이 너부겐네살이란 왕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 형편없는 바벨로니아 우상의 나라, 예. 가장 추악한 우상의 나라 바벨로니아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의 야호야김,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노부겐 네살르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노부겐 네살 왕은 이 바벨로니아 갈대아 우르의 조금한 그런 나라의 왕입니다. 이 노부겐 네살 왕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그 강대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예루살렘 정말 그 더럽고 추하고 우상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름다운 성지국가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해 가는 걸 보고 이스라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왕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왕의 잘못이 하늘에 도달해 가지고 왕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검색하고 기도해서 자기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너부겐나살왕의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 에 그것들은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성전으로 가져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든 검은 붙이 기금성을 다 뺏어다가 이 우상의 나라 바벨로니아 왕너부게네살왕이 자기의 신전 창고에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성물을 갖다가 갖다 갖다 꽉집박아버렸어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왕의 왕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또 치욕이지만은 이 바벨로니아가 그 우상의 나라 갈대아우루 예. 지긋지긋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창고에 하나님의 성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 붙지 모든 것이 이런 치욕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나라의 지향이 오면은 반드시 그 나라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누부겟네살 왕이 검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든 성전을 수치스럽고 치욕을 줍니다 예, 치욕을 당하는 거죠 이 왕이 잘못을 하면 예,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지를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욕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이 막, 예, 치욕적인 내용들이 막촥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 이, 너부겐 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쳐가지고, 예루살렘이 항복을 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을 다 뺏어다가, 자기네 신전 창고에다 쳐박아 놓고, 왕도 끌려갔어요. 왕도 여호야겜이라는 왕도 끌려가고 또 누구 끌려갔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가 이너부갓네살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끌려가고 왕이 끌려가고 이런 굴욕 중의 굴욕입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습니다 왜? 왕들이 타락하고 부피하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르브게네살왕의 아드님이신 발사살이란 왕이 다시 너부겐네살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너부겐네살왕이 왕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은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을 뺏어다가 자기네 신전 그 우상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창고에다가 처박아놓고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노고를 잡아 가고 다 내를 잡아 갔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그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대적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겐네살 왕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고향 우상 장사하던 그곳 아닙니까? 그 우상이 얼마나 될것었습니다좀 있으면 여러분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지금이 거기 어딘가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니까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웃음> 자,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요 부분에 보이지요 바벨로니아가 있고 바벨로니 여기 보이지요 이 바벨로니아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허영이 나와서 갈대와 우르라 하는 거는 요요 부분 부근. 요 부분이 갈대 우르다 요거 지금 지도는 상세 안 나와는 다른 지도는 상세 나와요 여기에 우르가 있고 여기서 늪이 있어 가지고 갈대가 많은 그런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 예? 현재 이스라엘이고, 여기 보면은, 바벨로니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 여기고 시돈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바벨로니아가 그러니까 있던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이, 예, 그때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어, 여기에 보면, 기원전 육, 625년에서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존재하였다 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도에 보면 더큰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기원전 2000년부터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죠 아, 아브라함이 여기서 고향을 떠났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음 지도를 한번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면 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작아서 글씨가 잘아 여기 글씨가 작지 않네요. 크게 잘 나오죠. 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밑에 리비아 바레인 이 이제 지나서 구웨이트를 지나서 이라크 바그다드 구웨이트가 있는 자리가 그게 갈대와 우루입니다 이 구웨이트가 지금 군사적으로 얼마나 이 강대합니까 그 보안이 강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지가 구웨이트 속에 다 있었는데 아무도 세계 어떤 나라 사람도 이거 들어가 보지 못한 지역 아닙니까 구웨이트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그 비밀 어, 자기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에 보면 바그다다가 있고 이라크가 있죠 바그다드, 이라크, 여기가 전부 다 예, 그 바벨로니아 권역에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라크, 바그다드 이런 데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성깁니까? 지금도 여기는 우상이 팽배하죠. 예. 그러면 중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중간 지도를 보면은 좀 작아서 잘안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은 밑에 요 밑에 보면 요 여기 보면 글씨가 여러분 나 자세히 보세요 우루라는 데가 여기 보입니다 우루 우루 예. 조금 전에 본 지도 내가 말하죠 말씀드렸죠 이 이라크 있는데 구에트 지역 예. 이라크가 여기 있고 구에트 지역 여기 여기에 보면은 요 우루라고 글씨가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예. 우루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거 위에 바벨론이 있고 어, 리프롬, 아깐, 아갓. 그리고 이제, 아 어, 올라가서 사살표인데 보면 아수르가 있고, 어, 니리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에, 티그레스 강이 있고, 에, 이제 이런, 그, 이 강들은, 그, 아이, 강얘기는 뭐, 이게 옛날에 이제, 에덴 동산 창설 했을 때 했을 때 있던 강들이기 때문에 두고, 에, 여기 보면은 세겜도 나오고 여리고도 나오고 헤브론이 나옵니다. 여기. 요 세겜. 세겜. 세겜 밑에 네겜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세겜 밑에 네겜으로 양떼를 몰고 목축하던 그런 곳이죠. 예. 그리고 아,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는 항상 그 이스라엘 밑에 있었잖아요. 헤브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 서해지온나 지나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여기도 보면 위에 보면 예. 이거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하란이 나와요 하란이 어디죠 이 데라가 아들 사명지를 데리고 나와서 살다가 죽은 곳이 하란입니다 물론 데라의 셋째 아들 이름도 하란이죠 지명하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바이 있고 세겜 뭐 이런 땅들이 그때 지도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기죠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봐도 여기도 이스라엘이 이부분이고 최근 지도에서 봐도 이스라엘은 이 부분입니다 해변 예. 그래서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최근 지도를 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예, 이스라엘이 있고 요로단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 이라크, 바가다드, 구베이트또그 밑에 들어가면 이제 어, 그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라크 다음에 건너편에 이란 있고 이란의 수도가 테란이 보이죠? 그리고 시리아 위에는 에, 터키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 여로단, 이스라엘, 이게 이제 에, 이스라엘 적경지인데 지금 여러분께서 이그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이북은 이북은 예, 이라크네가 되겠습니다 고베이트와 이라크네에 이분에 우루가 있었고 갈대와 우루가 있었고 바벨로니아가 있었던 곳 예, 예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 이부분이 바벨로니아 있잖아요 예, 바벨로니아 있고 이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향 예,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이래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나중에 자신과 후손들이 여기서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치욕적인 우상의 도시 바벨로니아 이 바벨로니아가 여기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점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물들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뺏어다가 자기네 신전 창고에다 쳐박아놓고 여약인 왕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그 쓸만한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이세 사람을 잡아 가고 다니엘을 잡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 그 왕의 잘못으로 인해 아주 나라가 폭삭 망했지만 그 나라 속에 있는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은 살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 나라가 망해지 북한에 들어가도 죽게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여기 보면 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와 나중에 또 뒤에 나오는 다니엘이 어떠한 일을 여기서 끌려가가지고 나라 이런 서름으로 나라가 폭성마음에서 끌려가가지고 어떠한 일을 치르는지 이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너부겐네살왕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성을 포위해서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모든 것을 뺏어갔죠. 그러면 은이 왕과 이 하나님의 종들,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끌려갔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은 어디를 가든지 검은 그 빛을 내고 항상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너부겐네살 왕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치어진 일이지만은, 이너부겐네살 왕이, 이좀 소리 좀 끄고,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너희들은, 너희들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겨라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옛날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천왕을 섬기고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종들을 들여가지고 자기 나라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노부겐네살왕이 그래서 건부치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최하사망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 신상에게 끌려온 모든 그 예루살렘의 종들 을어 나라가 망하면 다 종이 되버리는거 아니에요 그나라 종이 되버리는거 아니에요 그 종들을 들다 놓고 너희들도 오김없이이 금으로 만드는 신상 앞에서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가만 보니까 음, 가만 보니까 <웃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가 절을 안하는 거야 그런데 그신하 중에서 간신대가 하나 나와가지고 왕에게 구합니다 예. 이 너부겐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이 신상 앞에 절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너부겐네살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이 간신배 신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렇게 신상의 절을 안합디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걸잡아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이 너부겐나 살 왕이 꿈을 꾸는데 예,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으라 그러니까 찾다 찾다 못해 가지고 누구를 찾으냐, 찾느냐 하면은 이 어떤 사람의 입으로 입으로 입으로 입으로 통해 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러 가지고 내꿈 해몽을 하라. 너부 옛날 살을와의 꿈을 해몽을 하라. 그렇게 다니엘이 그게 불려 들어가가지고 그꿈 해몽을 옛날에 이집트에 가서 꿈 해몽한 요셉과 같이 그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리는 꿈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제 임금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임금 시대가 끝나고 죽고 다시 다른 왕이 당신의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했어요. 그러자 그 서류가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왕이 죽어버렸어요 너부갓네살왕이 죽어버렸어요 전에 너부갓네살왕이이세 사람을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이세 사람이 그 풀눗불에 잡혀서 들어가서 바싹 에, 불고기가 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너는 지금 그풀뭇불에 들어가서 죽으리라 사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노고가 그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우리를 풀뭇불에 집어넣으나 풀뭇불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양두지 않을 것입니다 풀무불보다더 심한 불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 그럼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네가 타나 내가 타나 한번 보자 하고 이세 사람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풀눕불에 던지는데 <웃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풀눕불을그 관장하는 사람 옆에서 문 붙잡고 막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이 이세 사람을 다 던져버리니까 불이 튀어가지고 그 불이 튀어가지고 그문 붙잡고 있던 그, 그 나라 그 쫄개 에? 쫄개들이 그 불에 다타 죽은 거야 그래 가지고 이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자, 이것들 어떻게 탈아 보자 하고 너보겐나살 왕이 딱 풀무불을 열다 보는데 어? 풀무불에서 세 명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는 네 명이 그 풀무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왕이 신하를 불렀어. 야,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저풀무불 속에는 왜네 사람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노? 하고 물으니까 다른 신하들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풀무불이 나중에 이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다 꺼지고, 세 시전은, 세 시전은 머리털 하나도 풀무불에 거슬지 않고 툭툭 털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부게 하는 사을 왕이 볼 때는 네 명이 있었는데, 나올 때그세 명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도 죽지 않았다. 그풀무불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세 사람을 던질 때 튀는 불꽃으로 인해가지고 다탁 죽었는데 풀무불에 던져진 이세 사람은 안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너부겐나살왕이 이세 사람에게 완전히 항복을 한 거예요. 저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신은 너희 신에 비하니까 깨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에 이세 사람이 예언한대로, 너부겟네살 왕은 그 일을 치르고 나서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이 너부겟네살 왕의 아들인 발사살이라는 사람,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 발사살이라는 왕이, 에 그,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 5장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시간이 얼마 됐나? 이걸 너무 길면은. 자, 그러면, 다니엘 5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에, 영어 성경도 I will e from the new chapter, s i d e 1 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 5장 1절, 발사살왕이 귀한 손님 천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자, 이 발사살왕이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축하연을 여는데 귀한 손님 천 명을 불러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 명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술을 마신다는 것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발사살왕이 범죄를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 2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발사살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렸다 그의 아버지 너부겐나살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였다 창고에 처박아 놓은거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성물로 쓰던 그런 그릇을 갖다가 창고에 처박아 놨다가 자기가 그것을 꺼내와가지고 온 가져온 그근거까은 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왕과, 왕과 귀한 손님이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성물로 쓰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갈대와 우루 옛날에 바벨로니아에 있던 그런 우상의 나라 지금의 어느 나라죠 예, 여러분 지도 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이나 그때나 예, 이 나라는 우상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구베이트와 이라크 직종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음? 하나님의 성전에 썼던 그릇을 갖다가 자기네 술 마시는 술잔으로 쓰다니 그것도 금그럭 은그럭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에, 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럭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호군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이런 괘씸한 놈들 에, 자 그러면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자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네. 여러분 지금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절을 한번 안읽어볼 수가 없네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5절에 5절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왕이 물끄러이 우두커니 떡볶이의 장면이 나타나니까 예, 왕이 그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그숲고 벽에다 글씨 쓰는 것을 왕은 술먹다 말고 꺼 거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6절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치며 떨었다.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예, 왕이 뜰었다 예, 뜰었다 안 뜰면은 그게 참 이상한거죠 예, 안 뜰면은 자 7절 꽤 길죠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야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바빌론이야 지혜자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왕의 말입니다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혀줄 것이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줄 것이며 이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노라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예, 이 발사살왕이 지금 공경에 처했습니다 공경에 예, 처하기 전에 예, 모든 나라 왕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왔을 때 빨리 해결하고 제 때문에 올라앉아서 검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8절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은 사람은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점제의 무당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며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9절 발사살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모두 다 당황하였다. 술판이 완전 깨져버린 거죠. 한창 즐기던 술 맛이 이제 뚝 떨어진 거죠. 이제 자열 절을 보겠습니다. <웃음>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너부겐네살 그 죽은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너브겐네살왕의 부인인 이 발사살왕의 어머니가 그 소란을, 소란을 떠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했다 임금님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면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어머니가 뭔가 조금 이제 준비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11절을 보겠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너브겐네살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예, 그런 미신 어, 우상 승기는 그런 점술가들 위에 이 다니엘은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들은 다니엘이 점치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쫄개들이죠 그래서 12절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음,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노부겐네살왕은 그의 이름을 발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 말로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금 히브리 시대지만은 이 우상 숭배의 나라 지금의 이라크, 구베트그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도 우상으로 팽배했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이 다니엘을 이름을 지어준 게 발드사살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손가락이 나와주고 한창 술판이 벌어지는데 벽에다가 무슨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 그 글씨를 읽어줄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고 임금님의 어머니, 너부겐네살 왕의 부인이 지금 아들 임금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13절,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 다니엘이란 말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그랬더니 14절,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이다 이렇게 발사살왕은 다니엘에게 주문을 합니다 자 15절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이렇게 왕은 다니엘에게 실토를 합니다 자 16절 그러나 나는 나는 그대가 이 글자를 해석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다고 들었소이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옷을 입혀줄 것이고 목에 겉목걸이를 걸어줄 것이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오 이렇게 발사살왕은 다니엘에게 주문을 합니다 자, 17절. 자, 10절 보겠습니다. 다 내리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18절을 볼까요? 임금님, 임금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주셨더랍니다. 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예. 자그 다음에 19절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지금 쿡이딴도리를가고 그래? 자, 그렇게 사무엘이 아저저저 저, 저, 다니엘이 말합니다. 20절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 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흉을 다니엘이 강력하게 경고의 말로 이 발사살왕의 아버지 너부겐네살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아니 20절이 아니죠 21절이죠 21절 음. 21절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덜짐승처럼 되셨고 덜나기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적서졌습니다 그때야 에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발사살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느부갓네살왕의 아드님이신 발사살왕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고 본인 발사살 왕을 이제 매로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3절 꽤 깁니다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을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들 모든 성물로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돈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의 발사살왕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임금님을 지금 혼내주고 있어요 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벽에 내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자, 25절.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대결과 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 대결과 바르신입니다. 예. 이렇게 이 바벨로니아 글씨가 아닌 히브리어 글씨로 이 다니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 네. 대결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28절 네. 바르신이라는 말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예. 그때 당시 벌써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끝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성했는가 보았습니다 역사에 지금 잘 맞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때도 존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자이9구절을 보겠습니다 발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예, 왕이 한번 말한 것을 거역은 할수 없으니까 변경은 못하니까 자기에게 흉하게 해석이 되어도 그것을 다니엘을 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약속한 것은 모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0절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발사살왕은 살해되었고 이런 발사살왕도 결국은 시해를 당했네요 자 31절 메데스 사람 다리우서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예순 두살이었다자이 다니엘의 모든 해몽 글자 해몽이 끝나고 이 다음절에는 더 기막힌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20몇 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두개 합치면 한 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설명 못 드리고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외국의 왕에게 자기 나라가 폐망하고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지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쓰여준 쓰여준 글씨를 해석을 해서 그 왕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 왕도 결국은 그 말이 끝나고 그날 밤에 이 메대사람 다리우스에게 그 왕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동물의 세계와 같아요 네. 먹고 먹히는 거죠 자기가 먹을 땐 좋았지만 자기도 또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삶이란 것은 내가 남을 먹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나도 언제 먹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먹힐 줄 모르고 남 먹는 거 집어삼키는 거 좋아하다가는 오늘 이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나라의 왕은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한번 마음먹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심 속에 지향이 내리기 전에 여러분은 항상 미리미리 항상 수시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노를 사지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거 어? 네뭐 제사 지내도 괜찮아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부채에게 절해도돼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일이야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을 하지마 하고 여러분 눈에 봤을 때다 말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여러분 죽이거나 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예, 목에 칼이 들어오다, 들어오다가도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잘못된 삐뚤어진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